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월 30일 업데이트 이후 이제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후에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세트 효과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 버튼 이 아이템 리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은 현재 세트 효과받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저 지쿠스 4세트 받을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웃음> 망토가 판데이었네요 아 이게 딱 주무기가 지금 제가 판덴이거든요 딱두 개의 이 세트 효과가 나오면 딱 좋겠는데 어왜 무기는 포함이 안됐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투력 적힌 거 옆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시면은 어떤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세트 효과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 색깔 파란 색깔로 내가 지금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활성화 버튼도 보이네요 직구 스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아 지금 이렇게 세개가 효과받고 있다는 알림 표시가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효과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 됐고요 전투력은 제가 어제 어, 저장하는걸 깜빡했는데 어, 일단 수치상으로는 약 만정도 오른것 같아요 3세트효과 직코스 3세트효과 끼니까한 1만정도 오른것 같습니다 어, 풀세트로 다 끼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전투력이 더 오르겠죠 생명력보다는 어, 판넬에 있는 방어력 효과 이 방어력 쪽 붙어있는 게 아마 더 전투력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쪽 이쪽 효과들 자 이벤트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 크라투스의 선별전 이거 어제 설명할 때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홈페이지에서 하기 전에 여기 인게임 이벤트 인게임에서 여기 목표를 완료해야지 전투 보급품이라 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받게 됩니다 보니까 뭐 실루나스 15,000마리 처치 몽틈 2만마리 처치 어, 악마토벌 50회 네임드토벌 20회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네임드토벌만 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이 네임드토벌은 메뉴에 퀘스트일람 네임드토벌 요거거든요. 요거는 하루에 3개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네임드토벌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게임에서 목표를 달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렇게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은 요렇게 체력바 보이고 아까 받은 걸로 전투보급품 있죠? 몇 개를 소비할지 정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설 스킬로 공격 요거는 어, 3개밖에 할수 없네요. 그리고 보상은 단계별 달성 보상이 있는데 어, 90% 달성 보상 남은 체력이에요. 남은 체력 남은 체력이 9 0이 때는 바콘부터 벨리에타까지 희귀 마석 선택상자 2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벨리에타 희귀 마석 받으면 되겠고요. 70% 될 때는 바트라만이랑 악마 토벌 증서 50% 딱 절반 남았을 때는 희귀 수집의 증표 200개 그리고 30% 남았을 때 7강짜리 상급 영웅 방어구 어한개 주네요 선택 한개어 10% 남았을 때는 7강짜리 상급 영웅 무기 한 개를 받게 됩니다 어, 이게 한 개를 딱 주네 이게 너무 보상이 애매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치하게 될때 3강짜리 영웅 팔지완작 선택 상자를 받게 되고요 어 조금 강한 수치들이 좀 애매합니다 둘다 선택한 게좀 어, 뭔가 짠데 느낌이 자 그리고 누적 사용입니다 저번에 했던 보물창고랑 똑같죠 누적 사용할 때 받게 되는 보상들입니다 50개 사용할 때2천만 골드 100개 사용할 때는 영웅 수집의 증표 50개 그 다음에 150개 사용할 때는 영웅 별자리 조각 선택상자 3개 250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3강짜리 상급 영웅장신구 선택상자 3개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강화 수치가 전부 다 깨어난 만들기 한 단계 전까지만 주네요 받아서 바로 8강 도전하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어, 굿섭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수집에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쭉 내려봤는데 정말 이게 끝이네요 하나 주는 게 끝이네 어허 이거 <웃음> 하나 주는 게 끝이야? 아 애매한데 <웃음> 시간 오래 걸려서 하는 것치고는 어, 조금 보상이 애매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인 피피바의 만우절 보물찾기 자다 완료하면 은 비밀 쿠폰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미 공개가 되었고요 쿠폰번호는 지금 자막에 보이시는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보기란 댓글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넣으셔도 되고요. 자, 한번 직접 쿠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되죠. 그럼 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주문서는 공격력, 방어력 5%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리품 획득까지 5% 같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4월 6일 점검 전까지예요. 딱 1줄짜리입니다, 1줄짜리. 일주일짜리. 그래서 받자마자 뭐 아꼈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면 그냥 바로 사용해주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없어지거든요. 그냥 바로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상점에 여기 마우류 상점. 원래 여기서 하나하나 구매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쿠폰 보다는 먼저 나와버렸고요. 일단 요게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개당 100만원, 1000만원 그냥 바로 살게요. 구섭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자, 한번 아이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무금? 뭐 또, 새로 나온 게 없네? 이게 끝이네? 자, 열무금 또 사용. 아, 조금씩 크기가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두번더 까고 마지막에 상자가 나오네요. 아, 중간중간에, 어, 요런 거, 중간중간 같이 하나씩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번에 바로 열무금짜리 상자 주지. 자, 여기 안에서는 전설, 영웅, 마력이기 때 목걸이 상자 나오고요. 영웅, 희귀 수집의 증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급 축복의 물량? 이게 왜 나오냐? 요거 주고요. 각인석 선택 상자 한개바트라시만과 악마 토벌 증서 한개 쿠폰 코드 단속 섯종류 나오지만 이미 쿠폰은 나왔다는 거. 자, 한번 뭐 여기 10개 다 까서 어떤 아이템이 나온지 볼게요. 음, 상자 한번할 때마다 10개를 받는 거네요. 총 100개를 받는 거네? 자, 최대한 지금 여기 이런 축복불량 나오면 꽝이에요 꽝 최대한 각인석이랑 영웅 수집 그 다음에 전설바라의기먹목걸이 요렇게 뜨는게 가장 좋은것 같네요 어 일단 영웅 나이스 오케이 영웅수집 오 좋은데 영웅수집 잘 나오는데 아아 깝다 아깝다, 아깝다. 영웅수집 오케이 전설먹거리도 있구요 여기는 거의다 희귀수집이네 오케이 오 영웅수집 좀잘 떴는데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는 꽝이고 아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설 마력의 기뜬 목걸이 6개 영웅 등급 5개 그 다음에 영웅 수집의 증표 5개짜리 12개 상자네요 수집의 증표 6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 수집의 증표 29상자 까면은 290개 그 다음에 상급 축복의 물약 3개짜리 <웃음> 와 당분간 골드로 안사 되겠네 60개 60개라 자 각인석 선택상자 8개짜리 저는 지금 탐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800개 되겠네요 800개 바트라시방과 악마토벌증서 요것도 딱히 이렇게 혜택은 큰게 아니고요 조금 이벤트들이 애매하다 신섭에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굿더베 하는 유저들은, 이거, 그렇게 와닿지 않네요, 이벤트가. 영웅이랑 전설로, 일단, 레벨부터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타이밍 보소. 딱, 널려온 순간이 끝나네. 아, 오류 때문에 배경 색깔 바뀌었고요 어, 역시 전설이 경험치 많이 올라. 1렙 한개 챙겼고, 아까 영웅 남았으니까. 어, 이벤트가 딱두개씩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요즘 이벤트가 왜 이렇게 애매한지 좀 그렇네요. 어, 단서 상자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어디 있지? 상자. 단서 단서 상자 어디 있어? 일반 등급. 일반 등급 상자가 없는데? 오 어디있는거야? 이벤트 상자 어디있어? 자 일단 뭐 쿠폰은 받았으니까 이 상자 어디서 받는거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벤트 내용이 별게 없어서 금방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